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 쪽으로 미팅을 하러 왔는데 미팅을 하러 온 김에 들려야 할 곳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역시 덕질은 틈틈이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서울 등촌동 쪽에 있는 액션 피규어 덕후들의 성지 우리만의 비밀의 장소 시크릿 베이스입니다 여긴 이미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이상훈 님도 이미 왔다 가셨고 광삼 님도 왔다 가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겠죠 저는 다른 분들처럼 내부 영상을 그렇게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덕질하는 입장에서 내부를 구경하고 피규어를 구경하면서 와이 피규어는 진짜 레전드다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이쪽 지금 골목편으로 들어오니까 죽여준다 짜잔 카페입니다 와 진짜 이쁜데?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투 장식장 공식 쇼룸 일단 조용히 안에 들어가서 음료를 시키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구독. 자 우선 카페를 들어가면 아이언맨 벽화가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고 장식장 안에 수많은 피규어들이 우리를 맞이하여 줍니다. 저는 처음에 안에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헌칠한 남성분께서 앉아계시더라고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크릿 베이스의 주인 스타크 인더스트 스타크 인더스트 스타크 인더스트리트 어? 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슥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을 따로 녹화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장식장 하나하나의 컨셉과 그 컨셉을 구상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들을 정말 재밌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영상에 하나도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상우님 유튜브 채널이나 광삼님 유튜브 채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곳에 다녀온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피규어 카페나 피규어 매장들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카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투 장식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컨셉으로 디오라마부터 시작해서 피규어들이 전부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최대한 고증에 맞춰서 담으시려는 노력이 너무 눈에 잘 보였고 저 역시도 피규어 카페를 할때 피규어들이 수량은 많지만 대부분 포즈를 취하는데도 한계로 있고 컨셉을 잡는데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피규어 종류는 같은 피규어가 굉장히 여러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피규어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피규어는 식물을 하고 있고 어떤 피규어는 조형 그대로에 있지만 뭐 웨더링이 표현이 되어있던가 아무튼 여러가지로 순정, 그냥 흔히 말하는 순정 제품보다는 커스텀으로 더 멋있고 더 고증에 맞춰진 실물과 더 가까워진 피규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기성품 핫토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 어딜 가든 많이 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작가님들의 작품, 영화의 고증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커스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덕질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시크릿 베이스였는데요. 그쪽에 미팅이 있었다는 건 사실 핑계고 그 덕질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뭐 겸사겸사 다녀온 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 차가 막혀서 원주에서 거기 다녀오는데 왕복 5시간 운전을 했지만 정말 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먹은 스파이리 스무디 그 음료수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사랑니를 발치한 상태에서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바람에 딸긴지 피인지 모르게 막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지는 못하고 태그아웃네좀 부탁을 드려서 차에서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홀짝홀 마시면서 왔거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근에 닥터스트레인지2 대환장파티 으이... 멀티버스가 개봉을 했는데 저도 개봉날 보고 왔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만으로는 마블뽕이 차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어제 시크릿 베이스를 방문하고 나니까 그 장식장 한 칸에 꾸며진 그 장면을 한번더 보기 위해서 뭔가 마블 영화를 한번더 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험을 결제해서 봤는데요. 아 역시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디오라마들이 여러가지 더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될 예정이라서 추후에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머물었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덕질을 하게 되면 한번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덕질 되세요. 안녕!